첫 언약은 율법입니다.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저를 허물하여 일렀으되죽께서가라사대 볼지어다 날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율법은 죽음의 법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첫 언약은 모든 자들이 심판받고 죽어야 한다는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은요? 결코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자들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주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되셔서 쏘 대신 당신 자신의 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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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창조주의 피에 담긴 창조주의 사랑을 통해 창조주의 법이 피조물의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창조주의 사랑이 피조물들에게 부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창조주의 법이 피조물들에게 새겨집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새 언약이 되십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전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계명이 내게 심판의 법이 되었었다면 똑같은 계명이 이제는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게 생명의 법이 된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계명이 짐승이 피를 통해 주셨을 때에는 죽음의 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이 피를 통해 주셨을 때에는 생명의 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이 피지을들에게 생명의 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